가 손을 떨어버려가지고 아손 떠는 거 나고 엄마 속상해하는데 또 엄마 또 병원 알아보는데 사탕을 입에 넣는데 손을 파르르 떨어버렸어요 그게 제가 손을 떤게 아니라 사실 카메라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 손을 떠는 것처럼 감독님께서 아, 네. 아, 맞춰가지고 이렇게 떨어주셨어요 아. 제가 어제 라면을 먹고 잤거든요?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라면을 먹었는데도 얼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면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야? 오히려 부어서 제가 요즘 살이 쏙 빠져가지고 진짜? 여기 얼굴 홀쭉해졌단 말이에요? 근데 라면 먹고 좀 부어가지고 여기가 채워져가지고 얼굴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사탕? 먼지 가득한 사탕 <웃음> 더스트 에디션 <웃음> 더스트 에디션이라네 <웃음> 저희가 또 화이트데이에 맞게 특별하게 라이온을 위해 초콜릿과 사탕을 이렇게 조그마한 봉지에 담아서 선물을 드렸는데 좀 사이, 뭐 받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. 망가타서 저희가 사탕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서 사탕 맛있게 먹어요. 초콜릿 <목소리도 같이> 먹을래? <먹우리> 어? 어? 먹지 마, 미안. 좀 이따 또 우리 라이온분들과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. 화요일 날 처음으로 대면 팬사이드네 하니까 네? 그때 제 귀빈 아, 형 초콜릿 볶근 제가 올려줄게 아, 아, 여기가 오늘 뭐... 엔딩 네그 뭐였지 사탕 엔딩 어땠어요? 공부 재밌었어요 <웃음> 재밌었는데 손떤거 거 빼고는 아, 다 괜찮았어요? 이거 아, 다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전국의 도쇼를 보시는 일부러 한 거잖아 일부러 라이언 분들 봐서 긴장돼가지고 힘들 었가 있어, 아, 사실. 네. 무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끝나고 보다 보다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. <웃음> 이거 주머니 이거 유심히 보세요. 주머니가 튀어나온 거. <웃음> 야, 야, 야 그걸 말하면 <웃음> 이거 어떡하지? <유심히 웃음> 이거 캡처해서 올려주세요. 오늘 <웃음> 어, 이렇게 더쇼첫광 응. 라이엇 분들 평일에는 많이 와주셨더라고 감사드렸습니다.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. 하려고 했던 거. 뭐 요즘 t m i 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끝나고 준영이랑 모니터링을 했던거죠. 저희 영상을 맞아요. 확실히 저희 이번 안무가 파워풀하고 이러니까 되게 응. 멤버들 텐션도 엄청 좋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지캠 같은 것도 봤는데 좀 텐션 같은 건 많이 좋는데 디테일적인 게 확실히 그러니까 무너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파워풀하긴 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약간 좀 포인트를 살리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또지캠이또 올라오면 확인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라이온 얼렁돈 벌어서 더 비싼 수제 초콜릿 해줄게요. 파이팅! 초콜릿은 발렌타인이거든, 바보야. 저는 초콜릿 좋아해. 아, 그래? 파이팅. <웃음> <웃음>